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볼건데요! 딱키가좀 시끄럽죠? 매콤하면서도 오동통통한 낙지볶음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낙지볶음면또 뭐가 빠지면 안되죠? 네! 소면이죠! 낙지볶음엔 소면! 그래서 소면이랑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건데 재료는 낙지 이거 1kg에 15,000원 주고 시장에서 샀습니다 근데 그 시장은 좀 많이 둘러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샀는데 조금 지나서 다른 곳을 가니까 더 물건이 더 좋은 거를 팔고 있고 그게 좀아쉬웠어 깻잎은 처원어치 샀는데 하나 둘셋넷네 묶음이나 양파! 다른 것들은 안느을게요 양파랑 깻잎 짠! 이거는 내 커피 내렸 <농지> 이거는 7,900원 주고 샀고요 낙지는 손질하려고 밀가루를 준비했습니다 낙지 나... 오 오동통통한데 잘려있네요 아홉 마리. 머리를 바르고, 이 내장. 내장. 이렇게, 내장은. 이 눈도 있죠? 눈도 제거를 해줄게요. 눈을 제거하면, 이거를 꾹 누르면, 은 입이 나옵니다. 입도. 요거는 흐르는 물에 몇번 씻어줄게요 네 다섯 번 헹궜고요 밀가루! 중력분 박력분 상관없고 넣고 막 칠해주세요 그리고 뭐 소금으로 해도 상관없고 그 빨판에 있는 뻘을 뻘을 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뻘 없애고 좀 얘가 연해지라고 부드러워지라고 이런 것도 있고 깨끗이 그냥 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비린내 잡아주려고 얘네가 막 깃벌 바닥 막 돌아다니면서 흙을 다 어, 발로 문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깨끗이 발판을 깨끗이 조물조물 해주면서 이 정도로 하고 또 물에 씻어줄게요 물에 씻는 것도 그냥 씻지 말고 빡빡 문대가면서 씻어주세요 지금 조금 얘네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조금 뽀얘졌어요 낙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칼로 해도 되고 가위로 해도 되고 나는 익었을 때 어떤 크기면 좋겠어 그건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크게 잘라야 얘네들이 익으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양념장은 야채 손질 전에 미리 만들게요 아예 낙지 손질 전에 만드셔도 돼요 고추장은 한스푼두스푼세스푼 다진 마늘 한 숟갈 그 그러니까 생강가루 좀 넣을게요 생강즙 넣어도 되고요 옵션 패스 액젓, 까나리 멸치 등등 한 스푼 간장 두 스푼 눈매가 매운 걸 싫어하고 달달한 걸 좋아해서 설탕은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미림 맛술 두 스푼만 넣을게요 후추 약간 섞어주세요 간이 지금 딱 맞아버리면 안돼요 왜냐면 야채도 넣거고 낙지도 넣거기 때문에 좀간간해야돼요 깻잎은 뭐 듬성듬성 썰면 되는데요 좀 너무 작게 썰면 안돼요 왜냐면 얘가 많이 쭈그러들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한 번씩 카메라 앵글 때문에 지금 위치가 조금 잡기가 힘드네요 대충 쓱쓱쓱 기름 넣지 말고 기름 약간 둘러도 되는데 기름기 없이 그냥 할게요 양파 푹 익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파가 살짝 반쯤 투명해졌을 때 낙지를 넣으면 되는데 전 양파 아삭아삭한 것도 좋아서 같이 낙지 넣고 볶을게요 낙지 소면이니까 물이 살짝 있어야겠죠? 소면을 비벼 먹을? 한 컵에서 한컵반 넣어주시는데 양파에서 또 물이 나오기 때문에 한컵반 이상은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양념장도 같이 넣고 만약에 골뱅이 소면이 아니라 나는 진짜 <웃음> 낙지 소면이 아니라 나는 진짜 볶음! 막 이렇게 국물 없는 걸 원한다 하면은 기름을 넣고 볶는데 처음부터 양념장을 넣고 같이 하면은 양념장이 타기 때문에 양념장은 조금 나중에 넣고 마지막에 휘리릭 볶아주는 게 좋습니다 대충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끓고 양파가 숨이 죽을 때까지 살짝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완전 센 불에서 한거 아닌 이상은 밑에가 물이 있으니까 탈 리가 없거든요 한 중약불, 중불로 약중불나놓고한 번씩만 그냥 뒤집어주면서 얘네들이 익을 때까지 조금 더 달달하고 윤기나게 하고 싶다 그럼 마지막에 올리고당, 물엿 이런 거를 한바퀴 두바퀴 둘러주면 돼요 깻잎 깻잎을 불 끄고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 깻잎은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뒤적거려주세요 어 몇번 익혀야돼? 익히는 시간이 어려워 그러면 시간을 구해받지 말고요 꼭 끓는 물에 넣어주고 이렇게 놔둬주세요 팔팔 끓고 막 면이 막 거품 때문에 위로 올라와 거품이 막 나고 있어 그러면은 찬물 한번 그럼 다시 좀 거품이 수그러들고 끓는 게 수그러들 거예요 이 찬물 넣는 걸 충격수라고 해서 이제 더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건데 이거를 딱세 번만 하면은 면이 딱 알맞게 익어요 어? 충격수 한번더이것도 또 거품이 또막 올라온다 했을 때 충격수 한번더또팍 끓으면 이제 불 끄고 한번 찬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캣닢이랑 음. 낙지랑 마지막에 채 썬거 있잖아요 깻잎 위에 올린거 그거랑 낙지랑 싸먹으니까 오늘은 집에 룸메가 있어서 빨리 <웃음> 룸메 가실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먹방하고 룸메 랑 같이 나눠먹겠습니다 해산물 자체가 집에서는 자취생이 혼자 막 손질해가지고 먹기 번거롭고 까다로운데 일단 손질만 하게 된다면 은뭐 조리법은 엄청 간단하니까 만약에 손질된 낙지를 사신다면 은 더욱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제 입맛에는 여기 조금 더 매콤하게 해가지고 눈물에다밥 슥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싶지만 오늘은 룸메이트를 위한 낙지볶음이기도 하니까 룸메이트 입맛에 맞춰서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자극적이지도 않고 약간 달달하면서 무난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요. 오늘 낙지볶음엔 소면 영상 맛있게 보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고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